바디 운동 해볼 거예요 그대로 서서 어깨너비만큼 쓰시고 그대로 스쿼트 60초 동안 앤 앉고 앤쭉앤둘앤쭉앤 앤, 앤, 앤, 호흡하면서 쭉앤둘앤쭉앤나 앤, 앤, 엉덩이 꾹앤둘 발바닥 양 발바닥 누르세요 앤둘앤 발바닥 꾹앤둘 엉덩이 오리궁댕이처럼 둘앤 하나 앤쭉앤 무릎이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앤 투명의자 앉았다 일어나는 것처럼 앤쭉앤키 커지게 하나 앤쭉앤나앤쭉앤나앤쭉앤나앤쭉앤나 마지막 10초 앤둘 쭉에 양다리 똑같이 누르세요. 엔나 엔들 마지막 엔올 지잘했어요. 그래서 다리 털면서 10초 정도 쉴게요. 호흡하면서 흐자 2번 블리에로 와이드 스쿼트 턴 아웃하시고 엉덩이 납작하게 앤쭉기 커지고 50초 할 거예요. 둘앤나 양쪽 무릎 길어지게 하나 일어날 때 다리 길게 하나 앤쭉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앤나 이것도 똑같이 양다리 똑같이 누르세요. 둘앤나 엉덩이 골반이 가운데 그대로 내려갔다 그대로 올라와요. 둘앤둘앤나 앤, 둘, 호흡하면서 앤, 둘, 하나, 앤, 둘, 앞뒤 샌드위치처럼 납작하게, 배 납작하게, 10초 더, 앤, 나 앤, 둘, 키 커지고, 하나, 앤, 무릎도 길어지고, 하나, 앤, 둘, 마지막, 옳지, 그대로 호흡하면서 10초 쉴 거예요. 자, 두손 깍지 끼시고 목 뒤에 크로스 런지 그대로 엔 오른 다리 엔 크로스 엔킥엔 그렇죠 킥 차고 뒤에 다리 뒤꿈치 살짝 까치발 든 상태예요 하나 엔 중심 잡고 하나 엔 그렇죠 하나 엔두 다리 똑같이 무게 중심 가운데 있게 하나 앤 골반 그대로 내려갔다 킥엔둘 그렇지. 반대 다리 할 거예요. 하나. 앤. 그렇죠. 투. 앤. 그렇죠. 무릎이 옳지. 겨드랑이 팔꿈치 쪽으로. 둘. 앤. 하나. 앤. 둘. 하나. 앤. 그렇죠. 세븐. 앤. 크로스. 에잇. 앤. 두 개만 더. 하나. 무게중심. 마지막. 그렇지. 잘했어요. 다리 털고 휴식. 호흡하면서. 자 복근 운동 매트에 하늘 보고 누울 거예요 그대로 쓰이죠. 업더미널 할 거고 60초. 그대로 상체에 다리 같이 들어서 그대로 쓰이죠. 후앤후앤후앤후후 엔, 흐. 계속 호흡하면서 두 다리는 동시에 시저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흐, 앤, 흐. 밑에 다리 바닥에 철퍼덕 내려가지 않게 길게 뻗고, 길게 뻗고, 복부에서 다리 길어지게. 흐, 앤, 흐. 흐, 엔. 30초 조금만 더. 앤, 둘. 상체는 견갑 하각까지만 살짝 컬업하고 계시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목에 경직되지 않게. 앤, 둘. 흐 엠흐 가슴은 부드럽게 복부 납작하게 엠드흐 엠흐 흐 마지막 10초 흐 엠흐 흐 엠흐 흐 엠흐 그렇죠 그대로 옳지 잘했어요 무릎 가슴을 끌어안아서 레스트 팔다리 대자로 뻗어서 쉬세요 옳지. 불가사리 스타피쉬. 그대로 크로스암렉 서로 만나는 거 10초. 후 앤. 그렇죠. 앤. 둘 앤. 길게 앤. 후 앤. 배 납작하게 앤. 둘. 후 앤. 둘 앤. 후 앤. 계속 호흡. 호흡 참지 마시고 계속 호흡만 하세요. 후 앤. 둘. 다리 내려 놓을 때쿵 소리 나지 않게 엠후 뻗어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쭉엠들 귀엽게 멀리 둘후 종이 접기 하듯이 모서리끼리 서로 만나게 엠들쭉엠후 길게 후 조금만 더엠쭉둘엠 흐, 그 마지막 2초, 엠. 흐, 그 마지막. 잘하어요 쉬시고요. 그대로 플랭크 준비할 거예요.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 네발 자세로 바꿔서 팔꿈치 또는 손바닥 대시고요. 옳지. 엘보로 발가락, 뒤에 발발. 옳지. 30초 버티실 거고 호흡은 계속 유지하세요. 정수리랑 뒤꿈치 앞뒤로 길게 하시고 골반 판판하게 엉덩이 판판하게 그렇죠. 그대로 어깨 밑에 팔꿈치 오는 거 중요해요. 배꼽 쏙 판판하게 머리 길게 늘리고 옳지. 마지막 5초 남았어요. 5초 후 계속 그 다음 트위스트 연결할 거예요. 골반 바닥 터치하듯이 트위스트 앤후앤원앤투앤투앤 투. 투. 투. 쓰리 and three, and four, and four, and five, and five, and six, and touch, and seven, and touch. 마지막, 옳지, touch, touch. 아기 자세 쉬세요. 한숨, 후. 잘하셨어요. 다시. 요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거, 한 세트 더 반복하실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시고, 옳지. 일어나서 우리 스쿼트 준비하세요. 11자 넓게 해서 앉고앤꾹앤둘앤 그렇죠 앤 그렇지 길게 앤나 엉덩이 판판하게 하나 앤둘앤 무릎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나 앤 엉덩이 밑에 투명 의자 터치 앤 일어나고 앤 터치 앤 일어나고 발바닥 꾹앤 머리 늘려서 흐앤 길게 호흡 계속 하시면서 앤 엉덩이 터치 키 커지고 엉덩이 터치 키 커지고 무릎 11자 그대로 앞에 보여질 수 있게 마지막 10초 앤나앤쭉앤 하나 앤쭉앤나앤쭉 마지막 옳지 쉬시면서 다음 하실 거는 와이드 2번 그랑뿔리 하듯이 와이드 스쿼트 다리 넓게 턴 아웃 허리 손 또는 손에 생수병 들시고 무게감 있게 팔 운동 같이 하셔도 돼요 50초 엠 을리에 키 커지고 을리에 그렇죠 엠 엉덩이 골반 납작하게 그대로 다운 그대로 일어나고 하나 엠 쭉, 앤, 두 다리 가운데 중심 있어요. 하나, 앤, 발바닥 꾹 똑같이 눌러주고 둘, 앤, 골반이 내 다리 사이 그대로 다운 앤, 키 커지면서 밀어 올리고 쭉, 앤, 키 커지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귀엽게 멀리 하나, 앤, 키 커지고 하나, 앤, 쭉, 앤,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방향 앤, 마지막 10초 둘, 앤, 꾹 눌러서 꾹 일어나고 꾹앤 브럽 앤 마지막 쭉앤 그렇죠.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대로 다리 털면서 호흡 자그 <웃음> 다음은 크로스 런지 하실 거예요. 두손깍지자 오른다리 킥앤 크로스 앤킥 4번 뿔리 하듯이 앤 침착하게 앤킥 늘 힘들어도 침착하게. 둘, 엠, 나, N 옳지. 하나, 무기중심 뒤로 앉아버리면 안 돼요. 두 다리 사이, 엠, 나, N 그렇죠. 하나, 골반 흔들리지 않게 반대 다리. 준비, 엠, 원, 엠, 크로스. 투 엠, 크로스. 3 N 그렇죠. 넷, 호흡하세요. 둘, N f i v 둘, s 둘, 세븐, 다리 날아가지 않게, 무릎, 킥, 엔, 마지막 두 개, 나인, 앤, 크로스, 텐, 엔, 옳지. 잘했어요. 자, 복근 운동 할게요. 하늘 보고 누우시고, 그대로 누워서 잠깐 쉬다가, 자, 시저 준비하세요. 50초 동안, 상체 업, 엔, 흐, 엔, 흐, 다리 던지지 말고, 엔, 둘. 다리 길게 뻗어요. 바닥 터치 안 돼요. 엔, 길게, 길게. 사선 멀리, 멀리, 침착하게. 흐, 엔, 흐. 호흡하면서 복부 납작하게. 흐, 엔, 흐. 힘들어도 허리 뜨지 않게. 들 흐, 엔, 흐. 흐. 목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바디로 하세요. 바디. 엔, 흐, 엔, 흐. 흐, 엔. 호흡 꾹꾹 하면서 흐, 흐. 후 마지막 (10초) 남았어요 후엔후후엔후후엔후후엔후 앤, 앤, 앤, 앤, 옳지 그대로 누워서 개자로 뻗어서 쉬세요 팔다리 v 자자스타피쉬 준비할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대로 후 시작할게요. 50초 동안 앤, 둘, 후, 일어나요. 쭉 앤, 그렇죠. 앤, 둘, 다리 소리 안 나게 착지. 쓰리, 계속 앤, 후 둘, 후 둘, 어깨 내리고 둘, 앤, 후 둘, 모서리끼리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둘, 앤, 후 둘, 앤, 후 둘, 허리 떼지 않게 흐, 펼쳐서 누워요. 후, 길게, 후, 누울 때 길게, 후, 앤, 들, 후, 앤, 들, 후, 앤, 마지막 10초만, 후, 앤, 들, 후, 앤, 들, 배 납작하게 끝까지 홀드, 들, 앤, 후, 앤, 잘했어요. 쉬세요. 자, 옆으로 돌아 일어나서 이제 플랭크 30초 버티는 거 들어갈 거예요. 옳지. 그대로 일어나서 손바닥 또는 팔꿈치로 플랭크 자세 잡아주시고요. 옳지. 그대로 발발 엔 그대로 호흡 버텨요. 후, 엔후 정수리 뒤꿈치 앞뒤로 길게 몸 팽팽하게 들리세요. 옳지. 힘드시면 엉덩이 살짝 들어올리셔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납작하게 판판하게 어깨 밑에 팔꿈치 팔뚝을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지막 10초 조금만 더 버텨요. 흐 계속 하시고 자 이번에는 마운틴 클라이머 연결할 거예요. 준비 앤흐앤흐앤투앤투앤 쓰리 앤투앤포앤투앤 파이브 앤투앤 식스 앤, 투, 앤, 세븐, 앤, 투, 앤, 에잇, 앤, 옳지. 그대로 무릎, 앤, 애기 자세. 쉬세요. 잠깐. 옳지. 한숨, 목도 도리도리 하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이제 스트레치. 앤, 사자 다리 또는 피존도 좋고요. 오늘은 사자 다리로. 사자 그대로 앞으로 가슴 닿기 호흡, 흐 햄스트링 엉덩이 고관절 다 풀어주세요. 천천히 반대쪽 and 그대로 살짝 가슴 앞으로 스트레치 계속 호흡하시면서 흐 천천히 and 일어나시면서 다리 앞으로 11자로 해서 덜덜덜덜덜어주시고 자. 잘하셨어요